아,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젊으시니까 여쭤볼게요. 요즘에는 진짜 다들 카카오톡도 잘안 쓰고 페이스북 메시지만 쓰나요? 요새 10대는 페메를 많이 써요. 페메는 아, 대부분 10대 애들이 써요. 아, 진짜 그럼 10대인 친구들은 진짜 페메를 많이 쓰는가 보구나? 초중생들이 많이 쓰고 보통 고등학생은 공부한다고 페북을 지워요 그렇단 말은 10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폐비를 많이 쓴다는 거네요 헉, 너무 신기하다 저 20대 초반인데 제 동년배들은 카톡을 씁니다 벌써 늙은 걸까요? 나때는 싸이월드가 최고였죠 그런데 이 정도면 이제 연배가 나오는 거지 <웃음> 아니 대도님이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페메일만 쓴다고 그래서 나보고 갑자기 TV보는데 자기 빨리 페이스북 아이디 만들어 나 빨리 친구 추가해 그래가지고 아 페이스북 귀찮아 너무 어렵고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간단한데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아직도 안 했어 대독님은 저보다 인스타나 이런 SNS, SNS. 이렇게 뭔가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늙은이가 되는 거야. 10대 애들 따라 따라잡으려고 통큰 바지도 샀는데 페이스북은 저에게 진짜 큰 장벽 같아요. 페이스북 어렵단 말이지.